연구하고 어, 역할을... 노력하는 지도자들되습니다 구단에서 또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, 어, 대응하면서부터 또 저를 믿고 또 계속 어, 힘을 실어주셔가지고, 어, 마지막에는 또 제가 또 어, 길진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 야구의 어, 관점으로 인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그런 평가로 또 구단에서 또 어, 정식 감독 임명해 주셔가지고 어, 감사드리고 앞으로또 해야 될게또 많은 것 같아요 네,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이제 대행하면서 어, 고참 선수들 어, 신진급 선수들 좀 이렇게 경쟁 고도를 좀 많이 어, 만들어줬고요. 그런 경쟁 고도로 인해서 어, 선수들이 또 그라운드에서 또 집중력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부참 선수들도 그렇고 어, 신진급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방향을 잘 알고 잘 어, 이행을 어, 해준 것 같고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어, 내년에도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가지고. 어,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팀 어, 선수들이 댑스가좀더 터지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어, 준비 잘 어, 해야 될것 같고 어,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참들과 신진급 선수들이 경쟁 구도를 어, 만들어 가면서 어, 좀 고참들한테는 그렇게 좀뭐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제가 또 옆에서 좀잘 설명해주면서 또 그걸 또 이해를 잘 해줬고, 신진급 선수들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그라운드에서 집중력이 좀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고. 네. 어, 기존 선수들은 어, 어, 시즌 중에 좀몸 어, 상태들이 좀 완전치 않아가지고, 체력 위주, 그리고 재활 위주로 좀 어, 훈련에 지금 임하고 있고요. 어, 젊은 선수들은 지금 오늘부터 교육리그 지금 어 경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. 그 선수들이 이제 어 이번 달에 끝나고 다음 달 11월부터는 어 마무리 훈련 일본으로 지금 출근 예정이고요. 어그 젊은 선수 위주로 우선 마무리 캠프를 가서 훈련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좀 많은 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스텝한테도 그렇게 좀 계획적인 구체적으로 좀 훈련할 수 있을 그런 스케줄을 좀 짜라고 좀 준비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. 누구 한 명을 딱 꼽는 것보다 아마 선수들이 아마 제일 오래 자기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아마 제일 잘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마무리 훈련부터. 어, 내년 스프링 캠프 전까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준비할 거라고 또 어, 믿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어, 준비가 돼 있으면 저희가 또 왕조 시절에 그런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솔직한 그런 기대감은 좀 아주 큽니다 예, 뭐올 시즌 좀 초반에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지만 또 아시게 또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을 못해서 팬들이 들께서 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후반에 또 우리 선수들도 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 모습들을 보여주,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 좀더 올해보다는 나은 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 어 잘할 거고요 후반에긍정적인 모습을 내년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예전에 왕조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준비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